며칠 전에 제가 올린 코바 프리뷰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수요일날 코바를 다녀왔고 그 사이에 보니까 뭐 수많은 다녀오신 스케치나 리뷰 영상이 많던데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은제 프리뷰 영상의 이야기가 거의 다 맞았어요 역시 뭐 크게 변화하는 게 없기 때문에 거의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이 됐고 개인 방송의 유튜버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굉장히 적은 부분의 영역만 개인 방송 유튜브에 관련된 부스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엔 거의 디올이 개인 방송 유튜버들을 분 위한 홀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영역 그리고 부스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죠 전화 뭐 다른 방송 저변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촬영하다가 잠깐 나와서 하는 거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또리뷰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지난번 2019 코바 프리뷰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갔다 온 스케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도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조금 다른 의외의 점도 있었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첫날 수요일날 출발을 했어요 네, 우선 a o l 로 입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 방송장비나 음향기기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팅으로 작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a o l 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축소됐다고도 조금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체험존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a o l 을 보고 간단하게 카페인이 딸려서 커피를 한잔 마셨습니다 네 그리고 3층에 올라왔습니다 3층에 헬셀의 수중세론이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노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악세사리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거 그리고 보니까 DJI 오즈몬 포켓이라든지 각종 카메라 액션캠 우와. 종류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따로 인스타 360은 부스도 있었는데 여기서 판매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KBS 홀 뭐 크게 뭐 한국방송의 역사 이런 느낌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3층에 캐논 그러니까 시오의 비투는 캐논하고 블랙매직 디자인 카메라죠 캐논은 EOS R과 RP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거의 캠코더류만 갖다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러리스 군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키트 박스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블랙레직 모니터까지 동종되어 있는 방송 키트를 팔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VR로 해서 모케 VR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지금 저 모델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뒤에 캐릭터들도 똑같은 행동과 표정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을 주셨습니다 블랙매직 디자인, 네, 제가 말씀드렸죠. 아, 여기는 볼 때마다 너무 디자인이 너무 좋아요. 약간 애플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건 방송용 콘솔 데크인데, 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디올 마지막입니다. 어, 제가 이 디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많은데, 디올 전체가 개인 방송의 유튜버 분들한테 특화됐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빨리 간 이유가 제가 정말 팬인 저스트 노말 유튜버 분들이시죠 저 저스트... 닉제이 님이랑 진노 그래퍼 님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유쾌한 생각 또 작년보다 부스가 많이 확장되고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신 느낌이었습니다 예쁘다 <목소리> 네, 그리고 인스타 360 부스 네 홍보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아트머스에 왔습니다 민자부이고요 니콘 퍼머 관련해서 도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소니부스는 작년과 비슷했습니다 캔코더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었고 저도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방송 미디어 교육 세님이나 너무 열띠에게 교육료에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아래에서 시네마 카메라 보고 있는데 와. 너무... 네, 그리고 파나소닉 와서 S1을 드디어 만져봤어요. S1 같은 경우에 제가 메모리 카드 가져와서 직접 찍어봐서 집에 와서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멤프로토에 와서 삼각대나 가방을 좀봤습니다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혹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